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오늘의 대 프로젝트 7만 년 천부경 후 대제전의 어, 개막식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개막식에 사회를 맡은 천부경 범민족본부 홍보 본부장겸 한타임스 대표 김입니다. 박수리가 뭐 여러 뭐 여러 차례 나오고 그런데 어 오늘 이 개막식 프로젝트에 핵심이 천국경인건 다들 아시죠? 천국경 81자를 세 글자로 요약한 것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 라고 <웃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박수는 오늘 개막식 진행되는 동안에 천지인에서 세 번씩만 딱 짓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선생님입니다. 박수요. 시원찮다. 비가 와서 그러나 자, 다시 한번 박수. 그런 말이 네, 감사드립니다. 어, 그러면 바로 그 우리 조은근 사무총장이 어, 7만 년선북용홍대제선 프로젝트의 취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총장을 맡은 조원근입니다 간략히 <웃음> 우리 7만년 홍익 천부경 홍익대전원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의 눈부시게 빛나는 천지인 사상의 기반의 조국통일 인류 평화를 향한 홍익혼을 대한민국에서 민족진영주도로 일반 대중과 공명한다 이를 위해 한민족 성조 한인 한웅당군의 뿌리 가르침이자 우주 자연의 섭리를 품은 인류 최고의 경전 천부경이 관통하는 수학 과학 종교 철학 의학 문학 예술의 초점을 맞춰 전시 강연 체험 등의 전방위적인 대제전을 펼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인가라고 하는 데서 너무나 충격과 회의가 있어서 그제 삶의 참, 참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상당한 혼란기가 있었을 때 제가 천둥영을 만났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투쟁하던 그 방향이 있었는데 그, 그 길을 바꾸게 한 것이 바로 천부경이었거든요. 그게 198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1985년 한창, 전두환 그 군사, 파초 정권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제가 천부경을 접하는 바람에 저의 그 삶이 달라졌고, 그때 저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기 길게 길게 얘기를 할수 없어서 제가 줄인다면 그렇게 해서 천부경을 만나서 저는 새로운 생명을 시작했어요.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생명도 그때 저는 시작했어요. 그게 38년 흘렸습니다. 그 여정이 아마 이 안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 감회를 느끼는데요 여러분들 이 전시를 제가 생각한 것은 이야, 이 귀한 것을 이천손들이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정말 하루도 숨가, 숨이 막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느낌 때문에 이걸 하루빨리 세상에 같이 누려야 되는데 내가 죽음에서 살았고 내가 그렇죠. 죽어가는 몸뚱이가 살아났는데 이거 빨리 알려야 됐는데 그게 미루고 미루고 빨리빨리 하려고 했던 것이 겨우 이제 그 한을 풀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된것 같아요 <웃음>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뭐 한민족 한민족 우리 한백 원, 세, 세 몸, 한 몸이신 한백 원, 이제 한인, 한, 한 분, 이세 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기 그 후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조상님을 모신 여기 그 피를 여 받은 하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중한 천손이잖아요. 이 천손들의 삶이 어땠어요? 지금도, 지금도 사실은 천손의 삶이 아니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창피하고 가장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더, 이거 더, 미루, 더 미루다가는 요 최근 정치 상황이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거 나라가 없어져 저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라는 감도 느끼고 해서 제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행사를 빨리 시작해서 이걸 전, 전 국민 한민족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 나가있는 동포들도 그렇고 전 세계 인류가 이걸 깨닫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부랴 부랴 한 거에, 한 겁니다. 불과 이 시작을 한 거는 이 전시회를 발상해가지고 시작하고 바로 추진에 들어간 것은 불과 20일도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어설프게 지금 준비가 됐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차츰차츰 또 보완해서 전, 전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포가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인이 이 천부경을 알게 하는 대열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타이틀을 7만 년 천부경 홍익대재전으로 잡았는데 도대체 7만 년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군의 후에 우리 동지들조차도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천부경 대박사 조은근 총장이 짧게 내력을 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어.. 이 타이틀이.. 제국이 7만년 천부경 홍익대재전 이렇게.. 예, 예.. 해놨는데요. 어.. 거기서 이제 상세하게 그.. 어, 글자를 넣으면은 7만년 역사 속 천부경 홍익대재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천부란 말은 이미 친만던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 경이란 말은 남의 네, 신념이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은 우리 천부경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 저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학과 종교나 이런 어, 거기서 어, 벗어나서 사실적인 역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역사 측면에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다 윤놀이판 다 하시죠? 윤놀이 다하셨잖아요 그죠? 그 윤놀이가 바로 천부경의 원리에 부합하는 영법입니다영법이라면 예, 예, 달력이란 뜻입니다. 이미 서기전 25,858년 아, 25, 개년 경에 부천시대가 시작됐다고 되어있어요 그때 역수가 시작됐다 나옵니다 역수, 역수는 역법입니다 그런데 3일 신고 봉장기에 366갑자를말이 나옵니다 기록이 있어요 그것을 하면은 21,960년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한우 할아버지가 출현한때요 서기전 3898, 년 7년 갑자년 그래서 역으로 계산하면은 서기전 25,858년이 됩니다 그때가 개해년그 다음에 갑자월 갑자일이 11월 1일이에요. 그 제가 달력 찾아냈습니다. 예. 현대달력으로 추적해서 올라간 그 수치가 달력상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서기전 25,858년 개년 갑자월 갑자일이 11월 1일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 저는 어 그366갑자는 말이 정확하다 이렇게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천부가 전해온 전해져 온 역사는 마고 할미께서, 마고께서 중천시대를 열기 전에 이미 선천시대에 천부란 말이 있었습니다. 천부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계승했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부두지에. 그리고 우리 천부경 다 아시지 않나, 아시지만은 8한자상형문자로된 예, 유, 우리 유물이 아니고 글자가 상형문자가 발견됐는데요 그게 실제로 저기 해저유역에 오키나와 해저유역에 이나군이 뭐 이렇게 일본말얘얘기 하는데 거기에 해저피라미드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된 게 81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 해독을 해보니까 첫 다섯 글자는 완전히 일치해요 예, 어, 뒤에 있는 글자들은 심장과 태양. 또 여러가지 사물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본심포태양을 아, 반드시 어, 아주 중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8 1자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역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단군의 후예들답게 아주 그냥 단이 진지하고 어, 즐겁게 이 시간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우리 아까 궁시 행사 전에 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재롱을 피시던 김영기 우리 민족회의 투준비정부 대표께서 어, 아주 오랫동안 우리 그 홍산 유물 비롯해서 고대 유물들을 좀 수집해 오셨어요. 상당히 양이 많으신데 그 중에 가장 그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는 21점의 유물을 이번 전시 어, 대제전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이대 해서 박수 세번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기증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기구 나오겠습니다. 박희선입니다. 아, 어, 어. <웃음> <웃음> 네. 기부증서 천부경 범민족본부 박종구 대표님 기정 2022년 10월 중 천부경 전시회를 위하여 무장 대여를 하는 유물 21점 중 제20번의 대형 홍산옥기는 천부경 범민족본부에게 무장 기부을 확인 보증합니다. 한기 9,219년 10월 3일 민족회의 스펙모부총재 김연기 그보다 <웃음> 가장 뜨거운 박수 네. 아이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인사를 그런 인정을 썼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복 모델 협회 회장 황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지나고 이렇게 장마가 많이 들어가 우리 한복 프레드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관계자 여러분 우리 회장님과 우리 하백님이 너무 애를 많이 써셨고요. 그 위에 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 한마디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인사를 여기는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10월 19일 날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제가 패션쇼를 합니다. 혹 시간이 되신 분들은 그날 하루 종일 할 것이니까 한두 시에 오시면 두 시에 개막 퍼레이드를 하니까 그 이전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제가 딱한 말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을 박정근 회장님께 제가, 예, 제가 이 책을 한 권만 지금 가져왔는데, 요거 30권을 제가 이 자리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책을, 책값은 주고 가는 건 여러분 문제고, 예, 제가 지금 며칠 있다가 진상 망원을 지내고 와야 되거든요. 10월 8일 날. 지내고 왔는데, 즉시 제가, 예, 정,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길어져서 제가 만든 노래 하늘소리 청부동 딱이한 곡만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한번 주세요.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기본 금법을 기본 자세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그냥 이거 초급 과정인데 간단한 그중 사장 총! 총! 총 사장! 봉은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그저 많은 일본군들이 외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안양래라든지 우리 도공들이 일본으로 많이 그 포로로 붙들려가가지고 어 많이 말수 그 우리 민족말살 당했는데 그 당시에 어 우리 성병들이나 민병들이 나와서 나를 지켜 광군들은 그 도망가고 우리 성군들이 지켰는데 그 당시에 동학조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리깨라든지 쌍나시라든지 낫은 좀 위험해서 안 가져왔는데 전쟁무술로서 일본 외군들로 사왔던 우리 민족 고유의 무술 돌리깨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놈이! 서! 서! 함께 상는두 상두돌이기 때문에 상대가 칼을 들었을 때 손목을, 손목이 을손목 부러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때는 머리가 깨지겠죠. 그래서 어 쌍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어공격이 동체되기 때문에 전쟁무술에서 가장 파격적인 무술입니다. 돌이켜니다 우리 민족 윈등학교, 용기경을 만든 무술, 돌이켜봅니다. 감사합니다. 격파수를 오늘 오, 간단하게만 오늘 뭐 실전 목록으로 하는 거는 장소 협소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은 오, 올해는 맛보기만 보여드리고 내년에는 멋진 공연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천공법 예, 우리 기천을 어, 우리가 저 지정의 기천의 공법을 모아서 오늘 격파 암석을 파괴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기존 공법, 전규존 공법 격파 시범. 격할을 하겠습니다. 박사님. 조금만 큰 돌을 연습하다가 깨버렸습니다연습하다 깨기죠. 이들, 들 이들, 니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걸 이들, 이들, 이들, 들이이거를 자가를 깨버려가지고, 아니, 아니, 여기 바닥, 바닥만 가도 지 않나? 괜찮은데, 자가를 받쳐버려. 일반 이거 격파하는 거 보면, 조작에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격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 격파하는 거는 이렇게 손을 봐서 오는데, 실전으로 하는 거지. <웃음> <웃음> 좀저 자갈을 깨렸는데 이게 판을 깨는데 좀좀 불가능하지 않는다 싶은데 기층 공법을 해서 우리 천지인의 기혼으로 파괴할줄 봅니다. 야! <웃음> 우리 전국의 유대로 생각해 우리 한민족의 천지인의 기운을 모으면. 엄청난 파괴력이 우리, 그, 고무도 안에 있습니다. 고무도는 전쟁무술입니다. 네, 이렇 키우시고. 예, 갑니다. 좋아. 놔두세요, 놔두이 행사를 진행을 해왔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고요. 우리 천양이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 홍보대사, 천양이가 수가 나옵니다. 이 희망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행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어, 우리가 백설기를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갖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이 대선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이 안 돼서 그냥 하겠습니다 아리랑은 우리의 소리요 을과 후의 노래요 민족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라리오 후렴한테나 같이 부르시면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오 아 Shoot. Sure. Gay pistol horror games. <coughs> Raoul. <coughs>